오늘 125문 넷째 간구 뒤에 이거 받으셨죠? 오케이 제가 읽고 우리 같이 함께 답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어떠나 노력, 지어 주님의 선물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용할 양식이 뭐였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양식입니다. 이용할 양식, 그 단지 먹어야만 하는 밥이나 빵이나 음식만을 말하지 않아. 그것도 포함이에요. 그러나 어, 이 땅에서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에요. 우리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여러분 여기엔 돈도 있고요 집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건강 또 직업 결혼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여러분 이게 다이용할 양식입니다 이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주께서 기독 가운데 하라고 하시면 하셨어요. 이룡할 양식을 구함의 핵심이 어디에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성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룡할 양식 네 번째 간구는 그냥 동떨어져서 넷째 간구가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구를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게 삶의 목적이었죠. 그 삶의 목적을 어떻게 살아야 낼수 있을까? 그 삶의 목적대로 살기 위한 실질적인 간구죠. 그러니까 이룡할 양식을 구함의 핵심은 나의 정욕, 나의 탐심,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좋은 직업, 좋은 대학, 뭐 좋은 집 이런 거 구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지체인 교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피로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용할 양식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자 그 나라를 이루고자 힘써 구해야 할 이룡할 양식이 실제로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양식이 뭘까요? 그게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날그 양식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날을 거두려고 광야로 나갔어요. 있었나요 없었나요? 일곱째 날 만날을 주지 않으세요. 왜 일곱째 날에는 그 어떤 양식을 먹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두 배로 먹도록 미리 이렇게 주신 건데. 정말 일곱째 날 먹어야 할 양식은 요 십자가에서 일곱째 날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먹도록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는 영생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 진짜 먹어야 할 양식은 예수님을 먹어야만 우리 삶에 허든 필요한 것들, 무슨 직업을 갖든 또 어떻게 결혼생활을 하든 또 성도들과의 어떤 교제를 하든 예수 그리스를 도 먹고 마시지 않는 이 예수님을 양식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못한다. 그래서 이런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 언제죠? 어, 예,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주일날 공적 예배로 우리 일곱째 날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먹지 않고 그 양식으로 예수님을 취하지 않고 여러분이 예배를 했다.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다. 내지는 나는 오늘 예배를 했다. 어, 그러 그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단한 번만이라도 어, 예배 때 예수님을 못 만나면, 예수님을 뵙지 못하면 나는 굶어 죽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이게 성도의 절박. 캄이고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어, 왜? 예배 때 정말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도록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피와 생명을 마시고 먹은 자는 세상에 감당을 못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에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어,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들이 명절에 뭐하러 와요 지금? 예루살렘에? 뭐하러 와요?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예배하러 그런데 예배하러 오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한다 예수를 보, 보고 싶대요 뭐하러 왔는데 예배하러 왔는데 어, 예배에서 어, 가장 핵심이 되고 예배에서의 어, 절대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느냐 못 보냐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원한 생명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먹어야 할 양식으로 예배 때 뵙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배를 한게 아니에요. 예배 속에서 아무런 양식이 없어요. 어, 제가 속그 이전까지는 좀 속았던 기분이 드는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에 뭐... 근데 그 은혜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인가를 제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요. 설교 중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목사가 해줬는 건지 아니면, 음, 뭐, 어? 대체 은혜 받았다는 게 뭔가. 예수님을 내가 배웠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를 먹었다. 이게 은혜 받은 거죠. 그래서 보세요. 22절 필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필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을 때는 분명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하면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에서는 여러분이 다른 것을 예배 때 기대해서는 안 돼요. 예배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 양식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배우 배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먹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했다예요. 나는 오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살아나심을 만났습니다. 이게 예배한 겁니다. 오늘 그 넷째 간구에 대해서 여기 보세요. 간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요. 구체적으로 하이델베르크는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보세요. 답을 보시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설명하세요. 첫 번째.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의 주님이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뭘 구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음, 그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예,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복주심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 심지어 하나님의 선물조차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지금 뭘 구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인데 나한테 왔어, 그게.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복주심으로 인하여 받은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복주심이 아닌데 받은 것인지 그걸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어, 기도하는 거죠 어, 지난주에 그 예, 여러분 로또가 당첨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런데 내가 그때 효준 성도가 어, 무슨 차를 살까 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자네끼는 목사님이 딱그질문 했을 때 우리 교회 건물을 사고 싶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대요 로또 사세요? 안안될 겁니다 <웃음>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어, 이, 이, 이, 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좀더 확인해 보죠 첫 번째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의 근원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나요? 옛날에 그 한국에서 아시나요? 아이스크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시나요? 이걸 <웃음> 준비하면서 아시나요? <웃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경희지이 그 아이스크림 좋아한다고요? <웃음>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의 근원이심을 깨닫는 것이 이게 왜큰 복이죠? 죄로 인하여 타락한 본성의 특징이 있어요. 스스로가 자기 자원을 확보합니다. 죄로 인해서 죄가 뭐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 하나님은 자존자세요. 모든 것의 제일 원인자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원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게 죄인데 그 죄로 인하여 가지게 된 우리 안의 본성의 타락, 특징이 뭐냐면 내가 자존자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내 타락한 본성에서는 필요한 자원을 자기가 확보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된 삶을 사는 것이 불쾌해요. 싫어요. 여러분 면제부가 왜왜 왜 그게 그렇게 불티나게 팔리고 왜 면제부가 돈이 돈벌이가 됐는지 아세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딱 맞춰줬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오직 은혜로 모든 것이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이다 라고 설명하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자존심 상해에요 그런데 네가 어, 금액에 따라 그면죄부는 똑같은 양식의 똑같은 크기가 아닙니다 크기에 따라 어, 40일 죄진 거 100일 죄진 거 그리고 뭐 진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거나 그런 평생의 죄를 진 것을 다 면벌해 주는 이렇게 크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고통과 희생을 많이 치르고 값을 치르고 아, 구, 구원을 얻고 면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만족해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존하여 사는 것이 싫어요. 네. 철학과 신학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스 최초의 철학자가 누구죠? 탈레스죠. B.C. 그 탈레스가 활동하기 전, B.C. 5세기 이전에는요, 모든 인간의 사고 방식 속에는 어, 그, 모든 근원을 신, 뭐, 하나님께 두었어요. 모든 근원은 신에게 있다. 하나님께 두었어요. 어, 근데 탈레스가 뭐라고 말했죠? 모든 근원, 만물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물이다 그랬죠? 여기가 출발이었어요. 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예, 목사를 닮아서, 이렇게, 관심을 안 두셔서 고맙습니다. 에 철학이 에그 가지고 있는 근원처럼 근원이 하나님을 배제한 일체 사고방식이에요. 근원이 신학은 신학은 철저히 하나님께 근원을 두죠. 음, 여러분이 철학적 사고방식으로 사는지 신학적 사고방식으로 사는지 내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결혼은 음, 개인 프라이버시다 1번 항상 답은 2번이에요 결혼은 예, 하나님과의 언약이다 뭐예요? 음. 이래도 1번이라고 말하는 음, 나쁜 살람이 있어요 개인 프라이버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철학입니다 개똥철학이에요 여러분 절대 결혼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예, 말씀대로 선포받는 것이고 주권 안에서 뭐 결혼식 하기 전까지야 뭐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고 뭐또 만날 수 있고 그렇지만 예, 예배 모범에 따르면 정말 받아들이는지 아내로 남편으로 확인하고 선포합니다 이제는 한 사람만 사랑하고 한 사람만 서로가 성실히 섬길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요 그리고 믿음의 증인들이 같이 아멘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임의로, 성격 차이로, 뭐, 이게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죄예요 이혼 불가. 근데 이걸 프라이버시라고 얘기해요. 결혼을. 자꾸만 프라이버시. 왜 프라이버시인데 교회가 특히 당회가 뭐, 이혼에 대해서 어 뭐, 이렇게 관, 관심을 갖느냐. 이혼을 할 수만 있으면 하지 않도록 왜 돕느냐. 프라이버시인데. 교회에서 옅다고로 말했던 사람들은 저희 교회에서 다 나갔어요. 프라이버시라고 말하는. 왜 그런 사고 방식과 철학을 가지고서 있으면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 부대끼죠. 자신의 철학이 근원이 자기인데 결혼이 내 프라이버시인데 거기를 자꾸만 들어와서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지 않더라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버텨내요? 매번 말씀 속에서 죄라고 공격당하는데 여러분 이게 철학이냐 신학이냐 내가 근원을 지금 어디에 두고 어,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느냐 분명히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여러분 이걸 철학으로 이해하고 들어왔습니까? 코넬리우스 반틸이 그랬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전제적 신앙이다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을 근원에 둔 천지창조주 근원으로 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건 성립이 불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내 안에서 내가 다른 것. 여기 첫 번째가 그랬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의 근원되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뭘 구하면서? 나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면서. 여러분 내가 필요한 거다 구할 수 있어요 돈도 구할 수 있고요 잡도 구할 수 있고요 집도 구할 수 있고요 차도 구할 수있 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오직 주님이심을 깨닫고 그리고 이 사실을 필요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요 그리하여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좋은 것에 근원이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보세요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이게 두 번째죠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주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물조차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달래요 뭐,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예, 뭐, 쉽게 얘기, 예를 하자면,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예. 자녀들의 성공, 좋은 대학, 예,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예, 예, 오케이.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이렇게 자녀들을 주셨고 그 자녀들이 성공하고 어, 좋은 대학 가고 남부런 직장 갔고 그런데 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라 것을 알게 해달래요 이게 뭔 소리일까요? 자녀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출세해도 재앙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가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높은 지혜에 오르고 돈도 많이 벌고 아주 명예로운 사람이 돼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면 그것은 심각한 재앙이다. 파멸이다. 이 사실을 알게 해달래요. 그러면서 우리의 필요를 지금 구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알고 구하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할 양식이니까 모든 것 다구하니까 하나님 이 자녀가 잘되게 해주세요. 그래도 어 그래도 장로 아들이고, 어, 그래도 어,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아들인데, 딸인데 잘되는 게 하나님에게도 영 그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복주심 없이 잘되면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서 그 인생이 꼬이고 실패하면. 왜? 여러분 이걸 구분을 할줄 아셔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드러나는 대로 잘 되면 어, 유익이고 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고 어, 그래서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시집장가 잘 가고 그렇게 되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인한 것인지를 알도록 그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죠. 신명기 8장 보세요. 8장. 우리 16절. 한 절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이 지금 뭐여, 뭐예요? 마침내 복. 마침내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로 낮아진 거예요. 마침내 복. 네 주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양식을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리라. 그러니까 마침내 받게 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낮아진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인생이 만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세요. 광야예요. 근데 왜왜왜 왜,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낮추신다. 왜 낮추시죠? 우리는요. 어,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 안에 갖고 있는 버려낼 수 없는 몸을 갖고 있는 한 떨어지지 않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자존성을 갖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의 에, 하나님의 자리를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어, 왕입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기뻐요.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돼서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고, 짜증 나고, 신경질 나고, 왜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이게 우리예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주시고요. 돈도 주시고요. 자녀도 주시고요. 또 태평양도 건너오게 하고요. 선물이죠.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는 나 믿으니까. 어, 내가 어, 너, 어, 너가 너나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는 라거 내가 그것으로 영광받을게 하나님 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잘 되는 것으로 영광받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려는 목적은 광야의 인생 속에서 하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좋은 직장에 갔고 내가 좋은 어떤 자리에 갔는데 마음이 높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이렇게 잘 되지 쟤는 에이 저렇게 미, 미안해요 이쪽이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저렇게 맨날 저렇게 살지 지지리 궁상으로 그러면 그것은 뭐래요 하나님의 복주심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 우리가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집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하는 대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예이 하나님의 선물을 통하여 나를 낮추시는구나 이거 다루시는 거예요 인꼬부부가 어, 복이 아닙니다 물론 인꼬부부가 저희 부부 외에는 많지가 않아서. 음. 왜 웃으세요? 예, 인꼬부부로 있으면서요. 세상적으로 마음이 같으면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 한 말씀으로 같이 그한 신앙 고백 안에서 한 믿음과 한 하나님 안에서 한 말씀으로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있는 게 예, 복이죠. 근데 말씀을 얘기하면 뭔가 말이 안 맞아. 뭔가 답답해. 그런데 취미를 얘기하고 뭐 먹을 거 어디로 가질까 맛집 얘기하면 어쩜 그렇게 딱 맞아? 이게 결혼이라는 거. 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하나된 연합을 보여주는 이 가정 안에서 인꼬부부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로 그것이 그게 복이죠. 이게 복주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말씀 예배 잘하고 음, 말씀을 가지고 서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게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을 많이 누리세요. 세 번째 보세요. 어,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어떤 피조물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주세요 지금 뭘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이 마음을 담고 이룡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보세요. 함께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에, 여러분 이 말씀의 원뜻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투이시다 그렇잖아요. 어, 여호와는 질투라. 하나님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매일마다 우리 보면 아,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은 질투이시다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부모가 자녀를 진짜로 찐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뭐예요? 여러분이 틀려주셔야 되는데, 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 이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자녀를 찐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질투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자녀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생각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녀, 이 자녀를 사랑하는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는 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내 욕심을 버리고 이 자녀에 대해서 생각을 접어두고 음. 아, 여러분이 예.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녀 조금만 건들면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나님이 해도 너무 하시네. 응?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응? 내가 내가 이제 내가 내가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내가 헌금 하나 바라마 이렇게 나와요. 우리 안에서 타락한 우리 안에서 우리는 자녀에 대하여 자기 욕심을 버리질 못해요. 이, 이, 이 부분이 우리 안에서 어, 늘 하나님보다 자녀를 내가 더 사랑하지 않겠다 늘 회개하지만 그렇게 가질 않습니다. 뭘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질투이시다 앞에서 뭘 회개해야 될까요? 이 자녀에 대하여.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신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인생만이 아니라 나를 여자로 나게 하고 뭐 남자로 나게 하고 눈이 조그맣게 하게 나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땅에서 가장 최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이 자녀는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이렇게 이렇게 돼서 만들어서 뭔가 좀 음? 그럴싸하게 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때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내가 신뢰하나? 이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 자녀에 대하여 행하시는 바가 뭐예요? 자녀를 출세시키고 입신양명하고 자녀를 예, 그 오래 살게 하고 뭐 하나님의 관심이 이 자녀에 두신 하나님의 관심이 그걸까요? 하나님은요 이 자녀가 나 자신에게도 그랬듯이 이 자녀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죄를 깨닫고 부활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이 자녀에게 다소 부족함을 주면 그걸 통하여서 명석함을 주면 명석함을 통하여 낮춰서 하나님 앞에 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신뢰를 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소서 이게 자녀를 부모로서 정말로 최고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녀에게 두신 뜻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어떤 피조물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이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두신 하나님의 계획, 선한 일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끌어서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이시다예요. 응? 가장 이 자녀와 여러분 결혼이 하고 나니까 아차 싶죠? 효준이 효선. 아차 싶죠? 아닌가요? 예. 예, 그렇죠. 그럼 지금 그 고개 끄떡거렸으면 큰일 나요. 예. 100%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가장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맞춰내시는 게 십자가의 퍼즐이에요. 요한복음 2장 24절 볼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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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테오라는 것은 믿다라는 뜻입니다. 믿다. 그러니까 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막뭐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뭐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뭐, 뭐 어, 아무라도 뭐 이렇게 뭐, 물론 이제 니고데모가 바로 이제 3장에서 등장하잖아요. 하늘로 서오신 분이 아니면 이런 기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 못합니다. 막 근데 이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는데요. 왜? 알기 때문에. 또그 어 친히 그들의 속 생각과 사람의 마음의 그 중심을 헤아려 아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답니다. 어떤 피조물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해주세요. 어떤 피조물도 신뢰하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되죠? 성도는요.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돈 주고 받지 마세요. 돈을 줬을 때는 꺼주지 말고 그냥 주세요. 내가 내가 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뭐, 말씀도 잘 가르치고 그러니까 돈 꺼주세요. 어, 믿습니다. 돈 갚을 줄 믿습니다. 어, 신뢰하지 마세요. 음, 신뢰하지, 신뢰하지 않고, 어, 그 사랑의 대상으로 주세요. 성도와의 교제에 성도와의 관계는 믿음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도록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데서 사람에 대하여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하는 거지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고 믿었는데 그 목사를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믿어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예. 결론적으로 요 넷째 간구의 궁극적인 청원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 위한 모든 필요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죠.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로 함께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이기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한 채 이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신의 정욕과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네 번째 간구가 궁극적으로. 모든 피로를다 우리가 구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살아내기 위한 오늘 또 구체적으로 이세 가지를 가슴에 담고 이 기도를 실제로 해 가는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고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할 때요. 주님 그동안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구할 때나 중심으로 그리고 나를 확인하고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기도해왔습니다. 그런 기도는 힘이 없어요.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다는 라걸 알아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실제로 내삶 속에서 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필요한 것들 이세 가지를 기, 기억하셔요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것 그리고 주님의 복주심 없이는 하나님의 선물조차도 절대 유익이 아니라는 것 어떤 피조물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이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수 있도록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앞에 간구토록 그래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성도이며 교회인 우리입니다. 이 땅에서 다 스스로가 왕이 되어 스스로의 자원을 확보해 가면서 살아가는 이 거짓된 철학적 사고방식 속에서 있었던 이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근원으로 가지며 하나님의 복주심 앞에 모든 것을 승리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서 해석하지 못하고 돈을 많이 갖고 건강하고 잘되는 것으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라고 일용할 양식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 돌아 봅니다. 하나님 오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그동안 에덴개혁장로교회 직분자 후보자들을 하나님 앞에 저희가 투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에덴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일용할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바른 직분자로 세움받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투표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보게 하시고 여기에 함께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개혁 장로 교회가 오직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그래서 어떠한 삶이 처해져도 예수로 인하여 당당하고 예수로 인하여 힘을 얻고 예수로 인하여 자족할 뿐만 아니라 승리를 외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와 믿음을 한량 없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메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